32번 문제에 이어갈게요. 32번. 여러분들 그 질문해 준어 문제 빈칸 문제 4개 중에 하나예요자 이거 간단하게 풀이 하면 어신 보면 여러분들 줄서나 줄몇 번째 줄이구요. 여러분들 교재 몇 번째 줄. 열한 번째 줄. 11번째 줄. 자, 전문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다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들 이미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천문장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문장. 자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보자. 아 어, 먼저 그리스 그리스인들의 선호도예요. 자 선호도가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보다는 얘란 얘기예요. 여기 응용과학보다는 자 pure science 순수과학 쪽이야 순수과학 더 순수한가요? 편안하게 어? 연구만 할수 있으니까 응용과학보다는 순수과학이 그렇죠.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뭘 제공해준다고 여기 동사 나와 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선호도는, 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대요.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단순화될 만한 것들이다. 여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멘탈이에요. 멘탈. 자, 어떤 얘기냐면, 정신노동이야. 육체노동보단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거야. 지금 선호도로 하고 있다. 그리스인의 선호도야. 태밍. 그 다음에 더러운 일보다는 깨끗한 일을 선호한다 그리고 중량. 공문. 쫙 내려왔습니다. 얘까지도 내려왔어요. 뭐, 치과의 사 얘기도 나오고, 말입니다 그죠? 의사들이 치과의 사 별로 안 좋아요. 치과의 사는은 그냥 졌어 왜? 노동이잖요 노동. 자기들은 병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환자 치료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는 얘기야. 여기 봐. 열 번째 줄로 다시 봤다. 투데이 내가 이거 표시한 이유가 뭘까? 강조 표현이라고 항상 그랬지. 강조. 여기도 강조. 응? 투데이 2번, 저 강조되는 노동자를 지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오늘날 느끼,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뭘 느껴요? 이렇게 느껴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근무하는 거구나? 봐봐, 여기. 탄광에서 근무하는 거구나. 현째 뭐에 상관없이요? 자 여기서부터 의문사, 조리, 리가 될 서브의 목적으로 왔다. 어떤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대요. 알겠습니까? 금요에 그액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응?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 정신노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한 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열세번째문제열1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분. 심지어, 우리의 언어조차도, 강경구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조차도, 그럼 무슨 얘기인데? 우리의 언어조차도 이런 걸 닮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정신노동 깨끗한 일을. 자, 요거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할 게 이제 대절이에요. 이런 나암시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밥 찾아야 되고요. 자, 단서 또나왔죠 바로 뒤에 이어서우리는 존중한다. 뭐해? 우리의 최후의를 존중한다. 얘들 이거 봐, 이거 봐. 최, 최후, 최후가 들어요의자다 의자. 의자에 안 져있는 사람이야. 의장이 의장. 그 다음에 왕관을 존중한다나뜻니다 왕관. 왕좌의 안 따. 들어봤지? 그래 안 따야, 공통점이. 여기 봐봐. 또 뭐한데? 전문직업 즉 프로페서야 프로페서 프로페서 의자를 추구한다라고 놨왔습니다 알겠어요? 교수. 그리고 어디에 출마하냐면 Man for Seat이나 In Congress, Congress 의회예요. 어, 보통 이제 국회의원, 파워, 팔로, 파워먼트도 어, 있는데 여기 국회의원 자리를 어, 자리에 출마한 다는 나주씨. 대체? <웃음> 공통점이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됐어요? 이거? 어. 어떤 특권이라는 얘기요 뭐에요? 굳이, 이, 예. 앉는, 앉는 일을 하는 게, 결국, 특권이다. 음.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이거안앉다는얘기야 되게 간단하죠? 어, 오케이. 빈 칸이지만, 우리가 핵심만 잡아내면, 어, 무난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바로 이제 33번 들어갑니다.